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랑 리플 대형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 이번주 내내 그리고 저번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어, 하락에 대한 기준선들이 어, 계속해서 차례대로 깨지면서 조금씩은 어, 하방을 어, 바라보게 하는 시나리오들이 어, 점점 시작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조금 자세하게 비트코인이랑 리플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부터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아직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7500불에 대한 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7500불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8000불 저항을 결국 뚫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큰음봉을 만들면서 7500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7500불에서 지지 받고 8000불 그리고 8300불 차례대로 뚫게 되면 은요 조정 사파 이후 추진높파 만들게 되는 그런 상승 시나리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7500불이었어요 7500불 지지는 아직까지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7500불 깨지면 은 이제 어, 6,800불 근처까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간에 뭐 7,300불에 대한 지지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강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강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고 해도 일단은 6,800불 부근에서의 목선이랑 일단은 연행 꼬리로 제외하고 그리고 7,300불 에 대한 목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블탑 패턴이 조금 작아지냐 크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어, 하락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값에 대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이만큼 한한 어, 한 500불인가요? 500불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을 뿐 결국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는 똑같이 어, 적용이 된다. 그래서 7500불이 깨지게 되면 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하락을 그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500불 이탈 후에 만약에 7300불에서 지지 한번 나오고 7 5 0 0 다시 리테스트 떨어진다고 하면 은한 6200불 6,200불, 6,400불에서 이제 이 패턴, 더블탑 패턴의 목표값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어, 7,300불에서 지지 별로 나오지 않고 6,800불에서 목선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7,300불 리테스트 받고 한 5,8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어, 상승 시나리오에서의 목표값은 한 9,800불이었죠. 9,800불이었는데 아 장이 장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같은 경우는 지금같은 경우는 일단은 7500불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 상황 말고는 딱히 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비트코인 홀더 분들이라고 하면은 7500불 깨지면 은 조금은 던진 다음에 어, 다시 6800불 또는 7300불에서 반 반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갑자기 튀어오른다고 라 해도 어, 이후에 7,500불에 대한 저항이 조금은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어, 이후에 7,500불 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시는 것도 뭐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다시 재진입을 하는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은 어, 해증하는 그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6,800불까지 만약에 한 번에 뚫게 된다고 하면 은 조금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만약에 재진입을 누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 애매합니다. 애매. 반등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좀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반등자리 이후에 반등자리 이후에 리테스트하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반등자리에서 어, 잡는다는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차라리 어, 주요 저항선들 넘을 때 돌파매매하는 그러한 어, 추격매수하는추격매수라 하면 좀 그렇죠. 돌파매매. 주요 저항들을 돌파할 때 어그 저항을 돌파하면서 트리거가 발생되면서 어, 본격적으로 상승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돌파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돌파매매로 어, 차라리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실한 돌파매매 자리는 8,300불인데요 어, 일단 8,000불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내려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리스키하게 담아가신다라고 하는 전략을 원하시면 은 8,000불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원한다라고 하면 8,300불 이러한 어, 돌파 매매 자리가 어, 조금은 좋아 보이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이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리플입니다 리플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어, 안 좋아졌죠 안 좋아졌어요 자 기존에 말씀드렸던 플래그 패턴에서 만들어진 요요 요 상향 플래그 패턴에서 만들어진 요 채널이 있는데 결국 채널을 이탈했습니다.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안 좋은 모습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플래그 패턴을 여기서 그려 넣었던 이유가 어 그려 넣었던 이유가 어 일단은 어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던 요 강강력했던 하락 패턴, 아 하락 파동. 하락 파동 이후에 저점도 높아지고 결국 고점도 높아지는데 결국 요 채널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더 다시 올라가서 한 500, 500원 5 0 0 근처 510원 정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 채널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한번더 찍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단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여기서 한번 더 튀어 오르는 요 양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채널 중심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채널 중심선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은 희망의로 주다가 확돌고 왔어요.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가격이 470원이었습니다. 채널 채널의 영향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기준 자체가 470원이었다. 그래서 470원 깨지면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응을 잘 하셨을 하셨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470원 깨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차례대로 지지선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어, 다음 지지선들에서 반등을 줄수 있냐 없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450원에서의 어, 조금은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봉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어, 동일한 450원선에서의 지지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 눌림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딩트라앵글 패턴이 어, 단기봉 패턴의 단기봉 차트에서 조금씩 보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450원에서의 지금은 어, 영향도가 어, 조금 은 약하다 그래서 450원에서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단기 차트에서 단기 타임 프레임에서의 나오는 요런 모양이 나오서는안 돼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은 그대로 가면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요러한 모습으로 나오면 차라리 나은데 어, 요러한 모습으로 d e s c e n d i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50원 나중에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여기 이점 지점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단기봉 움직임으로 봐서는 어, 당장 빠져도 무방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시나리오를 확장해서 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한번 살펴 봅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화이트보드가 나오면 안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450원이 깨지게 되면은 다음 반응 지점은 430원입니다 430원 자 430원이 지금 리플에서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430원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430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430원이 왜 중요할까 430원이 왜 중요할까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35원 정도의 가격이긴 한데 430원으로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430원이 중요한 이유 일단 첫 번째 리플이 350원에서의 거의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유지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 시작점에서 그리고 560원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이 상승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의 618 628선이 바로 430원입니다. 어, 628선이라고 하면 피보나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음, 비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628선에 대한 지지가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던 지점이 430원이고 그 다음 어, 그 다음 결국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이러한 어, 결국 수렴채널에서 그리고 어, 조금 자세하게 퍼보면 어, 플래그 패턴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628선에 가는 거기,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깨지게 되면은 하락파동이죠. 하락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근거, 430원이 그 중요한 두 번째 근거는 어, 하모닉 패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모닉 패턴. 자, 일단 하모닉 패턴을 통해서 어, 만들어질 수 있는 움직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0원 선에서 시작된 이 파동, X, A, B, C, D 패턴 350원, 그 다음 560원, 560원, 그 다음 여기가 한 500원 될 거예요. 500원, 그 다음 430원인데 자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30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X, A, B, C, D 패턴이라는 이러한 모양,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D 지점에 해당되는 지점이 각각의 피보나치 비율, 쌍들이 있어요 그 쌍들에 맞게 되면 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해서 prg 써 놨죠 배 패턴인데 이배 패턴의 prg 가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한 396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96원 396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옵차 범위가 있긴 한데 자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어, 요 그림대로 만들어진다 라는 어, 근거로 어, 이제 참고하는 저, 그 전략이 아니고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D지점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매스 포인트를 잡는 게 하모닉, 패, 하모닉 패턴이에요. 반대로 XABCD 패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파동이 각각의 그 하모닉 패턴 비율 상에 맞는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하모닉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여기까지 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이 430원입니다. 430, 430원을 만약에 뚫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430원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이배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걸 우리 하모니 패턴에서는 밴 어, 포인트라고 하는데, 밴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배렉션 마그네틱 부분 들어가는데, 어이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는 게 바로 이 B지점입니다. B지점. 그비지점이 그 어, 피보나치 비율로 618선이었고 그리고 이 패턴의 비지점이었고 마찬가지로 밴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이 이 430원에 모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30원이 깨진다 그러면 다음 지지선인 412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412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받을 겁니다 어, 430원에 대한 지지 근거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매물대 저항지점인데요 매물대 저항지점은 매물대는 시간이 흐수록 강도가 희석이 되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아, 과거에 만들어졌던 매물 때는 이제 트리거가 발생되게 되면 이4 3 0원이 깨지면서 만들어진 트리거가 발생되게 되면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2원에서 반등을 노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빠져가지고 차라리 어, 확실하게 하모니 패턴을 만들어서 496원에서 이제 PRG가 형성이 되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 3 0원이 깨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전략. 450원 깨지면은, 튀어야죠. 빼야죠. 뺀 다음에 다음 지지선을 차례대로 기대하는데, 어, 일단은 430원에서의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450원 저항받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금 450원 깨지면 일단은 던진 다음에, 향후, 어, 기능을, 아, 그, 향후, 좀 움직임을 조금 더, 어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43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재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496원 깨, 어, 깨고 380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충분히 이 패턴에서의 오차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 범위에 해당되는 매수 지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에 구간 매수 잡는 게 상당히 어 조금은 안정적이고 아주 좋은 매수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450원의 지지 여부가 어, 향후 리플의 움직임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키포인트는 430원 키포인트인 430원이 깨지면 은그 다음 410원 차례대로 396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어, 내려간다는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 450원 430원 이 가격 어, 주의하면서 어,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리플이기 때문에요, 어, 조금 더 주의깊게 비트와 어, 리플의 이러한 움직임을 조금 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나리오랑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제가 포인트들 짚어드리면 이게 아무리 안다고 해서 대응을 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뭐 대응을 하는 타이밍이나 어떤 그 시간 장소에 대한 제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실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전략을 안다 해도 막상 손이 잘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 하나하나 쌓이면 은 나중에 큰 어, 아주 좋은 실력 향상에 아주 배양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한 전략들 세우셨으면 실천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오늘 비트랑 리플 시향 분석이랑 대응 전략 이렇게 알아봤고요 아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